잘 잤다 지금 몇 시지? 새벽 다섯 시잖아 오늘은 세시간이나잤네 오랜만에 엄청 오래 잤는걸?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흐슬슬하지 감기에 걸렸나? 야치! 요리야 일어나, 밥 먹어! 네, 갈게요, 엄마! 음. 음.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아빠... 그래, 요로야, 밥 먹고 슬슬 출발해야지! 절대 안돼 네가일 안하면 칩스는 누가 내고 아빠 골프때는 누가 사줘 엄마 명품 배고는 또 누가 사라고 안돼 안돼 그래 요리야 엄마 아빠도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요리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인맥을 쌓고 있는 중이라구 그래 그래. 절대 엄마 아빠가 흥청망청 돈이나 써가며 노는 게 아니라 인맥을 쌓고 있는 거라고. 이게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웃음> 그렇지. 우리 요리 체크다. 요리야. 그럼 오늘 스케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점심 12시까지 편의점 알바가 있구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달을 하고 밤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공사장 알바가 있어요 오늘은 쉬는 타임이 많구나 우리 딸은 좋겠어 자! 자! 그러면 일하러 가보렴! 유루야 엄마 아빠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말이야 <웃음> 네...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사람들과 지내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거야 절대 부모님이 사치를 부리는게 아니라 그. 힘내자 요리야 파이팅 아자아자! 아우 아자. <웃음> <어우>, 추워 <웃음> 네, 맥주 어디있어? 아네 손님 맥주는 저기 안쪽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에? 네? 네가 가져와 이씨! <웃음> 구매하실 물건은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에이? 이 아린 네세계! 손님은 왕이야 왕! 지키는 대로 확인할 해! 기다려봐 불맥주 좀 따오 손님 계산을 하셔야죠 어? 야! 누가 때먹는데 어, 술만 마시니까 좀 허전하네 야! 술좀 따라봐 네 손님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어디 맞으려고 어디 손님한테 목소리를 높여? 으 조금만 그 말이야. 아 그... 어디... 저기갑자기이몇 단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헬... 헬... 헬... 헬... 안 하고, 토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불행 할까？일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 하고 있 나？가게 <웃음> 가 이게 무슨 꼴이야도아점 <웃음> <토? 웃음> <웃음> 장님 오셨 어요. <웃음> 손님이 술이랑 안주를 먹고 토를 하고 계산도 안하고 도망가버리셔서 뭐? 너는 왜 돈도 안 받고 바닥에 토도 안 치우고 있어? 그게요 점장님 됐어! 넌 해구야! 썩 꺼져! 아이 아이, 점장님 나가! <웃음> 에이, 에이. 썩 꺼져! 가 <웃음> 나가! 나개가으니까 거기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자 아 배달 들어왔다 인계동1일올라니까잘 갖다줘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거야 제발 <웃음> 좋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는거야 요청사항 못 봤어? 우리 애가 차고 있다고 문 앞에만 두라고 말했잖아 네? 사장님이 아무 말도 난 분명 요청사항 적었어 벨 누르고 문 두드리면 돈못 낸다고 네? 손님 그래도 돈은 난 그런 거 몰라 어? 응. 콩! 그.. 페달샷다녀왔네 사장님.. 그게.. 응. 문 두드리고 벨 눌렀다고.. 돈을 안 주셨어요.. 너?! 그래서 돈을 받아왔어야할거 아니야?! 넌 해고야! 이 놈의 어? 자식이! 빨리 나가! 어? 그냥 넌 해고니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울지마! 오지 오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웃음> 흠, 잘못 보이는 아가씨가 일을 할수있을란가 <웃음> 네! 저 이래봬도 힘 엄청 세요! 흠,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저기 꼭대기 층에 올려놓으면 돼요잉! 에잉, 엄살은. 너무 무겁다. 그래도 이번 아르바이트는 꼭 성공해야 해. 에이. 아, 같이 괜찮나? 표정이 창백한데.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 어... 요... 여긴... 하... 역시 엄마 아빠아가가내거구준 거구나. 아빠오아여오요 여보, 요가벌어가돈아가 돈이 얼씨아요얼아요얼 방원이에요방원 0원. 알바 세개를 했는데 한 푼도 못받아왔다고요 뭐? 아니 그러면 내일 명품 골프제 살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 저도 그 돈으로 내일 누이비통 명품백 살려고 했는데 살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 진짜 잠깐 나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엄마에게 영혼이팔고 싶어 어? 어? 나에게 영혼을 바아라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여보, 들었죠? 어, 들었어 어? 어? 어? 나에게 너의 딸의 영혼을 바라라.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항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곳에 강림했지. 설마 <목소리>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 그렇지만 우리 딸이 없어져 버리면. 딸이 없어져버리면 돈은 누가 벌어오라고 그래 당신이 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올 딸이 필요하다고 백억 백억 백억 백억 백억 그래 너희들의 입으로 딸을 양도한다 나는 단 한마디면 바로 100억을 주도록 하지 양... 양도한다! 양도! 야, 양도한다!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어떻게일만의 고민도 없이 딸을 팔다니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럼... 계약은 완료되었다... 그럼 이만... 어? <놀람> 아? 여보! 우리 딸이 사라졌어! 어? 아이, 그럼 우리 돈은? 그니까! 우리 돈! 우리 돈내나! 우리 돈! 백억 어, 어? 어? 돈! 돈이다! 돈이다! 돈이다! 아하하 우리 이제 부자야, 여보! <웃음> 여보, 우리 이제 부자예요! 어차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고압도 내는데! 백억이나 받다니 너무 좋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